괜찮아. 넌 그때 어쩔 수 없었고.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. 뭐, 그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야? <웃음> 구원자는 무슨... 이 쓰레기. 지원채는 반응, 짜증나 다른 애들은 구원자라고 부르는 모양이지만 난널 그렇게 부를 생각이 없어 맨날 이 정령, 저 정령 따라 비위나 맞추고 넌 너의 기준이 없어? 이 위선자 울산나복목마 밤밤에 그런 일이… 구원자님, 괜찮으세요? 벨라나가 구원자님의 신변을 그토록 위협할 줄은… 안되겠네요, 매피 오늘부터 보안을 강화해요. 네, 유리아님. 구원자님, 제때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. 벨라나가 떠날 때, 구원자님의 입 안에 이게 들어있었다고요? 음.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유리아님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, 깜짝 놀랐겠네 성분을 분석해볼게, 나한테 줘 군자님, 이 꽃잎! 맹독이 들어있어! 구원자가 실수로 두장 정도 삼켰으면 바로 죽었을 거야 맞아, 정말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지 기영털이 자칭 구원자, 네 숨통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끊어놓겠어.